막내, 이제는 안 뽑으시나요? 내일 면접 한명 보고, 대상안 뽑으려고요. 그 위에 언니들 뽑으려고요. 막내들 많이 뽑으니까 저렇게 싸워서서. 야, 우리 때는 싸우잖아. 막내는 그냥. 오빠, 야이씨. 오다오다라 오빠, 얘 너무 이쁘자. <웃음> <웃음> <웃음> 뒤에서는 <웃음> <웃음> <웃음> 우리는 이제 프로였어요 티도 안내요 그렇죠. 어너새마담 멋있어 말 치고 먹고싸우 우리는 막내때는 진짜 죽복먹고 싸웠어요 나 한참 목포에 일할 때였는데 다 또래또래 들이었어요 나보다 한살 동생이 있었고 나보다 세살 동생이 있었는데 나도 어린 나이지만 그 친구들도 어린 나이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퍽 우리가 테이블을 밖에서막 뛰고 있었어요 퍼레이로고있 <웃음> <웃음> 한번 못 보지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뺄 <웃음> 아, 이러면서 그래요 그 뭐야 뭐야 뭐야 그러는데대실에 가는데 남자 둘이서 싸움 붙은 거예요 그 뜯어 말렸는데 막내들인 거예요 <웃음> 그니까 러 얘들이 가발을 벗고 싸운 거예요 이제 저게 둘이 시비가 붙었나봐 그래서 그러니까 난한살 만원이가 들어가면서 뭔말 x x 야씨 결신이가 아우 아우 내가 어! 이러면서 말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어 예, 미잖아 이러는 거야. 내가 이제 구대 같은 수가 힘이 세 보였나 봐요. 내가 갔어. 아, 아, 아, 아, 아! 상처. 내가 불렀어. 그래서, 그래서 삼촌이 왔는데 삼촌이 말리는데 삼촌도 다쳤어. 팀이 <웃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찬물 갖다가 확 부었더니 아, 이러면서 정신을 차이더라. <웃음> 근데 네. 그때 그 목포 때가 좀 순한 시대였어요 그런 막내들이 또 좋을 때는 좋아요 왜냐면 좀 억센 여자들이 한 다섯 여섯 명이서 왔는데 테이블 갈 때마다 그걸 욕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울고 나와요 손님이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울고 나와 그래갖고 진짜 또 들어갔어요 아 그냥 이거 과감인도이가 처리 어 그래, 네, 난 못한다면서 내가 들어갔어 네. 그랬더니 네. 이XX 말새끼는 뭐그더저여자예요 네. 이랬어요 엄마 씨. 뭐 이러면서 확전라도 욕을 막 해요 그래갖고 그렇게먹겠다 그래, 이러면서 막 뭐. 그러고 내가 그 앞에서 막 재밌게 놀고있었는데너가네안 잠을 좀 빨리 막 난리가 난거야왜왜 시악냐나 내가 막그래고 같이 죽으려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거야왜 웨이터들 뜯어 말리고 막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이제 어? 나오말이걸 하러 피시방 가야 되겠다면서 막 가고 있는데 저좌 트럭 뒤 여자애들 여성명 숨어 있는 거예요. 어, 소름 끼어 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좋겠다 싶어가게로 막 도망가서 막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망갔어. 그랬더니 가게 입구에서 막내들이 언니 왜 그래요? 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저 여자들 따갔다니까 빨간다! 막혀야 시 x 끼들 우리 막내 한 명이서 여자 세 명이서 막 잡고 있더라니까. <웃음> <웃음> 좋은 것도 있어 그럴 때는. 그럼 도망갔나요? 그 우리 때는? 네, 음 도망갔어요. 아 어, 많아 그런 사람들 많죠. 유자님 수염이 좀잘안 드냐? 어 맞네요. 좀 매일 하는데. 육중 날 써야죠. 일용 말고요? 일용 하면 안 돼요. 질레트 육중 날 있어요. 그걸 하면은 아침까지 면들 면들 해요. 면도할 때 어떻게 하는데? 해봐요 잘? 진짜 계속 이거 검세색 빡빡빡빡빡.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빽겨갖고 아니, 땡겨야 돼요? 면도할 때, 밝혀줄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벼. 이렇게 면도해야 음... 돼. 이렇게. 알겠어? 네. 터치감 봤죠? 네, 알겠습니다. 음. 이렇게. 오, 오케이, 오케이. 응.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어 그래, 좋아.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음. 그, 여기도 밀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면도기를 여기다 넣어요. 오케이. 그래서 쏙쏙쏙쏙, 쏙쏙, 쏙, 쏙, 쏙, 위로. 알겠죠? 알겠습니다.